어제 4월 12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지마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개월 전인 12월 27일에 이오지마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4월 12일 지진과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의 지진은 지난달 3월 16일 발생한 후쿠시마 규모 4.7의 강진과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이오지마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오가사와라제도 이오지마 근처의 1호 태풍 말라카스가 북상 중이므로 영향을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4월 12일에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일주일 전에도 근처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의 지진이 후쿠시마는 3일 동안 미야기현은 일주일 넘게 지진이 멈추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을 되짚어 보면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미야기 앞바다에서 진도 5강이 두번 발생을 하였고 최근에는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4월 13일에 아마미 오시마 북서해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오키나와 본성 북서해에서 네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4.5, 4.3 5.7 4.3입니다. 연속하여 오키나와에서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어제도 오키나와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규슈 남부 해상에 있는 아마미오시마 북서해에서의 규모 4.4의 지진 역시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바누아투에서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규슈 지역 으로 강진이 올라오는 패턴으로 보여지며 만에 하나라도 오키나와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연속 발생하게 되면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지진 패턴임으로 내일 지진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